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때 진급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나올 용기는 없고 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바깥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 직장 다니면서 어, 본인의 월급의 이제 10배 이상을 버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두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창업 멘토 저스트 두일 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에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이 직장 다니면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월급보다도 더 많이 버셨는데 네. 보통 그렇게 되면 나오거든요? 나, 나올 만 <웃음> 월급만큼만 나와도 나오죠. 근데 네. 월급의 두 배, 세 배, 네 배가 돼도 회사를 나오지 않고 계속 다니셨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창업하는 게 되게 네. 좋은 점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 시간이 필요 없는 창업만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시간을 두개살수있그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시간이 없는 창업을 애초에 음. 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운영되는 동안 음. 나올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네.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어느 정도 소득적으로 직장급여를 앞서기 시작하면 네. 어떤 회사를 다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좀 약간 돈보다는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로 전환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됐죠? 퇴직하신 지가? 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이제 11월에 달 나왔으니까 이제 3개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대표님도 이제 사업을 네. 해가지고 직원을 두고 그텐데좀 네. 어, 예민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 먼저 회사도 좀큰 회사잖아요 그죠? 네네 큰 회사 다녔습니다 어, 근데 내 직원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 어. 뭔가 또 이,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 이제 거꾸로 <웃음> 네. 대표님도 직원을 뽑는데 직원들이 음.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보신에 아. 잡을 해갈 때 네. 그때 또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웃음> 그 직원이? 아, 되게 <웃음> 반대로? 저는 오히려 지금 직원도 이제 뭐 이재용 한 명인데 네.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음. 저랑 있을 때 많이 배워서 네. 본인도 본인만의 어,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네. 저는 사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음. 의존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사업은 네. 언젠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사람들이 교체될지언정 그 네. 일은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가 그렇죠. 된단 말이죠 대체가능는 조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큰 회사들을 보면 은 음.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골목식당과 네. 버거킹의 차이는 네. 버거킹은 알바가 바뀌어도 똑같은 맛을 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사업의 목적이 직원한테 요구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일단 내가 너에게 맡겨진 행정과업들을 열심히 해달라고 음.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어 나중에 네. 졸업하기 위해 저도 졸업했으니까 음. 졸업하기 위해서 네. 내 비즈니스 구조 내에서 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누가 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아, 성과 가업을 아, 하나 더 시킵니다. 멋데네 음. 그렇게 해서 직원도 음. 졸업하고 본인 비즈니스 하고 음. 그리고 사회가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성장할 때는 음. 그때는 사실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있었고 네. 은퇴해서 뭐 은퇴자금으로 뭐 노후를 마련할 수도 음. 있었을지 모르겠지요. 저는 경험 안해봐서 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다고 음. 보거든요. 뭐 이제는 뭐 MZ세대도 30, 30대 때뭐 이렇게 권고사직을 받는 그쵸.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직원을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음. 직원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아,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너들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음. 갖고 있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러면 래요그그 어, 당시 직장 다니면서 창업을 도전하셨을 때 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 실패도 좀 하셨나요? 실패를 제가 생활을 보니까 1열가지가좀 넘는데요 <웃음> <그래요>? 하셨나요? 열가지가 <웃음> 10, 넘는데요 어, 제가 하나의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요 음. 이게 성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되게 성공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에 잘 되려고 네네. 되게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오히려 도 앞단에 안 망하려고 돈을 무리하겠어요 아, 예, 네, 역설적인 건데 네. 겁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간사업도 음. 처음 하신 분들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게 네. 뭐 진취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네. 겁이 많으니까 실패하기 싫으니까 네. 처음부터 잘하고 싶으니까 무리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제가 무리 없이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면 네. 타석에 여러 번 들어서다 보면 안타나는돈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무리없이 계속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낸 게 있어요. 네, 뭐죠? 현대창업이론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음. 어 매개하라. 가운데서는 거. 음, 그러니까 매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중개하라. 이런 중개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치 같은 것도 그 분이 있던 서비스를 저는 그냥 팔아주는 역할을 음. 한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대업도 제 소유 건물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공간 가치를 충분하게 임대 가치로 살리지 못하시는 네. 분의 공간을 제가 살려서 나머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매개하라, 중개하라. 네. 오히려 이게 중개를 하는 거니까 초기 자금이 일단 이런 것들은 들어요 그렇죠. 해야겠네요. 개발비 같은 거 이런 게안 아, 들어가죠. 그렇군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라예요. 온라인으로 하라. 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개하라가 네. 개발에 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에너지나 음. 시간을 아껴준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월세를 아껴줘요. 사무실 없어 도 되니까. 네. 접합 없어 도 되니까. 예. 네. 어. 제가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 멘토로 나가는데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저한테 제가 이제 상권 전문이다 보니까 음. 어디 입지에 들어가서 이 업을 해야지 좋은지를 물어봐요 네. 그럼 제가 100이면 은한 8, 90분 한테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음. 게 일단 온라인에서 테스팅 판매를 해보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아. 왜냐하면은 그게 온라인에서 수요 검증이 안된 상품이 음. 더 그보다 더 한정적인 오프라인에서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오프라인은무 이제 지역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음. 온라인은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네. 어쨌든 제가 상세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음. 야간이건 아침이건 사람들이 볼수 있잖아요. 24시간 불러갔죠. 그렇죠. 그리고 아. 부산이건 서울이건 미국이건 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줄 안다 그러면 음. 일단 처음부터 임대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더 재미 볼수 있다.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음. 비즈니스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여러 가지 네, 네.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단위 팀은 나이대가 좀 높으세요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도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을 그 저서 그 그렇지 네. 온라인으로 하라 또세 네.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네. 요즘에 지금 다들 소일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사업 환경이 좋아졌어요 음,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대업도 음. 사업장이 전국에 16개가 돌아가지만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악덕하다고 하실 수도 어. 있는데 사실 정직원으로 공간 이런 청소 관리를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어요. 네네. 심지어 이걸 비정규직으로도 채용을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음. 프리랜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적재적소에 음. 원하는 사람을 그건 다 모바일의 발달과 연결성 네.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 최근에 해주세요라는 앱이 있어요. 네. 그 앱을 알고 나서 저는 예를 들어 공간에 무슨 사고가 나도, 제가 안 가도, 어... 한 시간 내에 누가 가져요그 인근 지역. 그 지역 있는 분들. 네. 어... 그런 것들, 단순히, 단순히 행정 업무를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필요할 때만 적시 있는 걸이 투입하면 되니까. 예, 네. 어...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모른다, 이제 크몽이라는 곳에서 디자인 외주를 맡겨도 음... 되고요. 그러네요. 내가 글쓰기가 좀 부족하다 또 외주차를 찾으면 그쵸. 돼요. 어...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이라는 건 기획이 중요하지.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인적 자본은 이제는 음... 한 80, 90%는 직시장. 그러니까 건당으로 음. 내가 채용하거나 프리랜서 시장을 활용하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볼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총세가지 정리 한번 다시 해주 있어요? 네, 매개하라. 뭐지? 매개하라. 야, 그러니까 서비스 를 만들지 말고 매개하는 네. 거. 이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거. 임대료 아끼는 거고요. 음. 그리고 비기코노미 이거는 인건비를 아끼는 음, 겁니다. 어. 그래서 이세가지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창업은 실패해도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요그러네 제가열번 실패했는데 음, 한 번도 음, 상처 없었거든요. 네. 일단 실패도 그렇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배웠죠. 음. 네 온라인에 대해서도 사실 온라인에 대한 개념이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네. 어려워요. 딱 중간에 네. 껴있잖아요. 그렇저 완전 MZ도 아니고 90대도 네. 아니었다. 중간에 껴가지고 온라인 사업이 쉽지 않을까라는 걸 알고 음. 있었는데 아 이게 한해한해 한해 계속 새롭더라고요. 음. 공부해야 되고도 굉장히 많고. 네. 어. 그래서 일단 작더라도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은 네. 어. 실패할 때마다 뭔가, 나, 내 안에, 왜, 저 상세 페이지를, 음.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음. 네이밍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트래픽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음. 광고비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네. 것들이 생기고 나서, 그, 응용이 가능한 거죠. 네. 예, 예.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제, 직장 생활은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바로 이 위에서 이제, 압박이 <웃음> <말씀이죠. 아빠한테> 들어오죠. <들어보셔요. 웃음>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직장인들의 마인드는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내가 할 때는, 아까 여기, 매개하라 온라인으로 하다, 기코너미 네. 하게 되면, 실패해도 이제, 돈에 대한 손실은 적잖아요. 투입비가 적으니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실패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네. 여기까지 오신 게, 그열 번의 크고 작은 실패가, 어, 그 이런 힘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우리가 막 1억, 2억, 3억 들어서 실패하면 안 되죠. 네.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막 거의 무자본 내지는 음. 뭐 1, 2천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실패는 저는 반수록좋죠 네. 아니면 어, 오히려 처음부터 성공한 분들이 예, 약간은 기고만장해서 네. 나중에 잘못해서 더큰 실패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음. 처음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되고 음. 또 시장을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 세상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음. 그 과정. 적절한 실패 과정 뒤에는 꼭 성공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 이제 은퇴하신 지. 3개월. 네, 은퇴한병행인데 직장에서 나오신 지. <웃음> 3개월인데, 3개월인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이었어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걸 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간 대업이라는 거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어떤 거 하고 계시죠? 카페 프랜차이즈 하나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 네. 이제 두가지 사업. 두가지가 음. 이제 메인이고 그래. 그 유튜브 저스트 두일 채널 이제 막 시작해서 어, 다니쌤 롤모델로 열심히 <웃음> 아, 한번 아, 아, 아. 키워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신지 얼마 됐어요? 유튜브 한지는 작년 5월부터였으니까 음. 이제 한뭐 예. 그러면 7, 예. 구독자는요? 구독, 영상 많이 안 올렸는데 그래도 3,000명 넘었어요. 그래요? 오. 예. 저스트 두일? 저스트 두일. 두일. 을 하자. 네. 일을 하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웃음> 우리 대표님의 어떤 내공 또 이런 창업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